안녕하세요 예, 준일 선생님이 오늘도 같이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선생님이 앞으로 어, 중학교 때 나올 내용인데 초등학생들 어, 어려워 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정확히 배울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어, 등식이라는 것은, 는. 요런 거, 표현 많이 봤죠? 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우리? 2 더하기 3은 5할 때, 이, 는. 우리 한글로 읽을 때 뭐예요? 뭐라요? 2 더하기 3은, 이거, 이거, 글씨가. 네. 3은 5라 할 때, 이, 은. 또는 는. 할 때, 이 등은. 등호라는 건데요 이 등호라는 게잘 보면 이 더하기 3이라는 이 값이 5라는 것과 여기도 5여서 5는 5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다시 말하면 등식이 같다 말이 됐는데요 그럼 이 등식에 관련돼서 성질 사실 저번 성질 한번 얘기했었죠 성질 등식에 관련된 성질을 배워 볼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몇 일까지 배운 연산 연산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연산 똑똑한 친구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배운 내용, 연산은 무슨 기호가 있었어요? 어떤 어떤 기호가 있었나요? 기호라니까 좀 어려웠나요? 음. 수학에 말하는 기호. 더하기, 빼기. 그쵸? 두 가지 다맞죠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었죠? 음. 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네.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자어로 네 글자 딱 써요. 뭐라 쓰느냐 사칙 연산 네 가지의 규칙인 연산 사 넉사자의 규칙 있는 연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등시의 성질을 얘기하는 왜 다측연산 을 얘기하느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잘 들어 봐봐요. 우리 이네 가지 사칙연산 가지고 어, 등식의 성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한번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1부터 한번 9까지 좋아하는 숫자 있나요? 원래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바로바로 바로 학생들 물어봐가지고 하긴 하는데, 선생님 학생들이 이제 아직 이게 기딱지가 날도록, 나도록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오늘은 지금 현재 5월 6일이니까 6이라는 숫자로 해볼게요. 6. 6 6 6 여기도 6 6 6 6음왜 있을까 잘 봐봐요 여기다가 네가지 썼죠 네가지다 모아면 여기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한단식 다 해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6은, 아, 다시, 6은, 6을 왼쪽이랑 오른쪽 서로 같죠? 같으니까, 여기다 뭐 하면, 같은 숫자를 더해보는 거예요.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은, 얘는 6 더하기에는 7이죠. 오른쪽도 6 더하기에는 7이죠. 어, 7, 7, 왼쪽과 오른쪽이 같네? 어, 말이 되네요. 동그라미, 말이 됐다. 그럼 이번에는 더하기, 이번엔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것을 빼어보는 거예요. 빼기 2, 오른쪽도 빼기 2를 해볼 거예요. 6002는 왼쪽은 4가 되죠. 오른쪽도 6002는 4가 되죠. 어, 4와 4는 같다. 등식, 같다. 그럼 얘도 말이 되네. 이제 선생님 뭐 했어요? 이제 맨 처음에 6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했죠.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했을 때는 같은 숫자를 뺐죠. 빼기 2, 빼기 2를 해도 4와 4가 같았어요. 그럼 여기에 또 무엇을 하냐면은 어, 여기다 곱하기 3을 해볼게요. 6 곱하기 3. 오른쪽 똑같이 곱하기 3. 6 3 18, 6 3 18.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어 같네요. 같은 것을 왼쪽과 오른쪽 똑같이 곱하니까 결과가 18, 18로 같죠. 음, 그럼 요번에는 나누기도 역시 되느냐? 나누기, 나누기 한번 나누기 3을 해볼게요. 왼쪽에 나누기 3, 오른쪽에 나누기 3. 그럼 얘는 2와 2로 6 나누기 3이죠. 서로 같죠. 아하 하 이걸로 와어 그러고 보니까 음, 나눗셈할 때는 0을 영을 제외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어, 우리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수학자들도 머리 아파요 몰라요 0을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이런 거를 왜 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 줄게요 어떤 수라는 문제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수를 계산할 때요 등식 성질을 계속 쓰게 돼요 한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에 3을 더 했더니 10이 되었다 어떤 수는 뭘까? 라는 말도 있고 어떤 수를 3을 더해야 되는데 3을 뺐더니 10이 되었다 바르게 계산하면 무엇일까? 둘다 해볼까요? 하나 더 그거 응용 문제요 어떤 수에 3을 더할 것을 뺐더니 10이 되었다 말. 레, 대, 로, 이렇게 계산하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자 이게. 그래서 요거, 아이고,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요. 등재성지 어떻게 쓰는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선생님 보통 여기 네모를 해야 돼요, 네모. 어떤 수라는 것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어떤 수, 네모에. 3을 더 했더니 10이 되었다 10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한 가지 더 우리가 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더하고 같이 볼게요 더하기의 반대는 빼기예요 <웃음> 빼기의 반대는 더하기예요 <웃음>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예요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더하기 3을 했더니 10이 된 거죠 우리 이제 어떤 수를 구해야 되니까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 3을 없애주는 거예요 3이 생겼으니까 3을 없애주면 되죠. 더하기 3이 생겼으니까 반대인 빼기 3. 등재성질이 같은 것을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말이 같지. 그렇죠 여기 지금 같은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었으니까, 빼기 3 했으면 오른쪽도 빼기 3을 해야지. 그럼 더하기 3이 생겼다가 빼기 3이 생겼으니까 어떤 수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수는 10에다 3을 빼니까 7이더라. 한번 검산을 해볼까요. 어떤 수 7에 3을 더했더니 10이다. 알겠죠. 이게 바로 저희 중학교 학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하는 네, 1차 방정식인데 너무 쉽게 풀린다. 그죠. 이런 응용문제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에 3을 더할 것을 뺐대요 3을 뺐더니 1이래요자 이런 걸자1이일 했으면 자 빼기에 반대는 더하기를 했죠 더하기 3, 오른쪽도 똑같이 더하기 3을 해줄 등지의 성질인 거죠. 같은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눌 때는 0을 아닌 수를 나눈다. 그러면 이 어떤 수는 3을 빼고 더했으니까 그대로 어떤 수만 남겠죠. 그 다음에 10에다가 3을 더하면 13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답이 13이냐? 아니죠. 바르게 계산한 걸 물어봤죠. 바르게.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떤 수를 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어떤 수? 13에 3을 바르게 더하면 은 16인 거죠. 답 16.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지금 중학교 때 배울 등시의 동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줬어요. 나중에 곱하기 나누기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런 문제 네, 해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일샘이었습니다